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2주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볼거예요 오늘은 그럼 우리 또 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장유환 임승호, 박정훈, 정지우, 체리아, 한주연, 박시윤, 이하은, 이수지, 안혜린, 임태호 모두 한 주간 잘 지냈지요 그럼 오늘 우리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이 구해지는 사람 구원자 라는 말이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재와 죽음에서 구해주셨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얘기지? 우리 맨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항상 붙여다 보니까 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그런데 예수라는 말에도 특별한 뜻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에도 아주 특별한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것이 바로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고? 어, 그리, 기름을 왜 부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옛날 이스라엘에서 했던 일들을 좀더 살펴봐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렇게 했대요. 첫 번째는 엘리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뽑으면 그 선지자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너가 이제부터 선지자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가가처럼 대제사장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이제부터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고, 세 번째는 달과 같은 왕들,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입니다. 한 거죠. 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세우고,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대. 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기념하는 일이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대요. 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 부으신 자란 뜻이고 그 이야기는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시고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주셔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왕처럼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준다는 말이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한 마디에 이렇게 많이 뜻이 있는지 몰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너무 너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을 보내 주셔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고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즉 그런 선지자, 대제사장,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진짜 기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었다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아른처럼 그렇게 멋진 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다윗처럼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은 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이 가득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속마음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배우고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고 대제사장이고 왕이에요. 영원토록요 그것을 믿는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 안에 항상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같이 할수 있게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우리 모두 잘 들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지요? 맞아요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어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지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지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시죠. 그럼 왕은 어떤 일을 하나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지? 맞아요. 모두 다 해당되지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신 우리의 예수님이시지요? 그럼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을까?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 가득한 마음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주 그냥 잘 살게 될줄 알았는 거죠. 그래서 부자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들을 지금의 고통에서 어 벗어나게 해줄 어려움에서 바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사람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규모한 가운을 쓰고 있지도 않고 로마 군인들을 막 와가지고 다 이렇게 싸워서 이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니까 어이 이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죠 서 자기들의 그 욕심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떨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막 밥을 많이 주고 좋은 선물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벌어주고 그러는 분이실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해주신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 다음 한주일도다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